선번은 항등함수? 항등함수. 어, 항등함수에요, 그죠? 항등함수임을 알수 있는 힌트가 저 그림에 있어요. 거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래요? 1일 때, X가 1일 때 Y가 얼마에요? 1위. 1위. 그래요. 상등함수가 뭐라고 했죠? 넣어줬던 게 어떻게 된다? X에 넣어준 게? 어떻게 X에 넣어준 게 나왔냐? 그대로 X에... 나와요 그대로 나와 맞아요. X에 1 넣어줬죠? 네. 네. 그 때문에 함수값인 Y가 얼마로 나왔어요? 1로 네. 나와요. 1로 나와 맞아요. 어, 상등함수. 죠 네. 네. 네. 그래서 1번은 무슨 함수? 상등함수. 상등함수. 1번은 상대 함수? 아번번은상번함수상이번은 3번은? 함수가 이3번은3시함이 3시간이 3시간이 항시함이 3시간이 3시간이 3시간그래시간이 3시간이 3시간이 3시간이 3이시간이 네. 네. 이시이 네. 네. 시